야잠바아왜 오늘 잠뻑아 하이 생각보다 괜찮더라 고 저도 어제 쪄 먹어 봤는데 <목소리> 응? 오늘 보 다음은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고요. 각각류 경매는 4시부터 시작을 해요. 네, 오늘 물량표를 좀 보게 되면은 대게는 아, 750, 그리고 킹크랩은 1100 이렇게 들어왔고, 암꽃게는 소량 들어왔는데 조금 이른 편이에요. 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킹크랩 시세가 8 6 0 0 0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제 블루나 아, 레드 같은 게좀 많이 좀 비싼 거고요. 브라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대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초반 요요 정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장 바로 옆에 이렇게 중도매점포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낙찰받아 온 것들은 판매도 해요. 이만 사천, 이만 사천 원 정도. 이거 선은 언 얼마씩이에요? 이만. 네, 이제 각광류 경매차에 블루 킹크랩이 나왔는데 이게 레드나 블루가 요새 정말 귀해요 어, 그래서 상태가 안좋아도 이게 키로 86,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지금 이제 예, 활어 차가 오게 되면 여기서 하차를 하고 선별을 하고 이제 중량을 재요. 그럼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그걸 이제 경매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제 중도메인들이 이제 상태를 좀 이제 체크를 하게 되죠. 경매가 시작되는데 이제 지금 안쪽으로, 어, 안쪽으로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 뒤로 갈수록 조금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낙차를 이렇게 받으면은 각 점포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미, 소매점 쪽이 이제 믿음 수산 쪽으로 어, 왔습니다 믿음 수산에는 밴드가 있습니다 당일에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 밴드에서 이제 그런거 확인하실수있고요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재고가 있는지 여부로 꼭 문의를 하고 방문 드리는 거추천드리고요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가능하고요제로페이 어, 수산물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해요 음, 음, 그게 브라운은 어제는 진짜 완전 삐끗질만 들어왔는데 어. 또 오늘은 이제 좀수율이어려다쓴거 맞다고. 얘네들 지금 3만 0천 원. 3, 8, 원둘다 3, 8일 것 같아요. 홍게도 있네. 홍게, 홍게가 러시아 거라. 홍게가. 이게, 이게 우리나라 거면 응. 다신나 생각보다 괜찮더라. 고 저도 응. 어제 응. 쪄먹어봤는데. 네. 예, 예, 예. 내장이 응. 맛있더라. 고 어제 같이 먹은 사람들은 다 흥개 맛있다대게보다 흥개가 달달한 맛이 음. 좋아요. 네. 제가 보기엔 베르디가 좀 심심하거든요, 맛이.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흥개가 좀더 베르디보다는 맛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도 작은 게 아니라서. 근데 오늘 이번에 브라운 보니까 다잘 자라더라고요. 대단한게 엄청 맛습니데 지금 큰 사이즈가 이게 블루가 귀하다 보니까 음. 큰 사이즈가 나와버리면 브라운도 지금도 온 시세가 네, 다음 찾은 곳은 대신 씨월드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늘 이제 물, 들어온 물건 정리 중인데 여기도 밴드가 있어요. 어,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여기도 똑같이 낮에 방문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꼭 문의하고 가시고요. 찜, 퀵, 택배, 고속버스 어, 택배도 다 가능하고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도 어, 가능합니다. 3만은3만에 3만원. 까만원 3만원. 3잖아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아3만거3아원3만 아, 3아원아 그때는 몇만 원, 한만 원, 두만 원. 거의 거기서 없어. 네, 다들 좋은 거. 뭐 주말 같은 경우 뭐 B 급이라고 하려고 3만 원도 나오더라고요. 어...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경매장하고 이제 영업시간이 동일해요. 보통 9시 정도에 문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 제로페이 예,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세는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고 요즘에 큰게좀 저렴하다고 하네요. 네 다시 이제 경매장 쪽으로 와서요 이제 폐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에 이제 폐류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먼저 이건 전복인데 11미짜리 키로 3만원. 요새 전복만 가격이 조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왕우록 쪽에 한 쪽에 주먹만 합니다. 아, 요거 마리에 만원인데 지금 참소라 같은 경우는 중국산인데도 5키로에 7만원 그리고 새조개는 5키로에 14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경매장에서는 조금 많이 비싼 편이라고 봐야겠죠. 평 예년에 비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꾸미도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어, 낙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소비력이 줄었는데도 이제 가, 원물의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피조개는 뭐큰 예, 거는 뭐 이, 지금 7만 5천 원 정도, 10kg 하나 7만 0천원 정도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니까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 다음에 참소라이 국산이에요. 국산 5kg가 8만 8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키조개 관자 요건 이제 산지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깐 굴인데 요거 이제 굴 가격은 괜찮아요 어. 그리고 산낙지 한 마리에 한5천원꼴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삼은 가격대 크게 변동이 없어요 보통 한 만원에서 만 이천 원 사이 요정도 되고요 저그 새조개 깐 거는 이제 보통 400g 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멍게는 조금 더 저렴해졌습니다. 한 봉에 8,000원이고요. 바지락은 항상 가격 비슷비슷해요. 한옥 가격 문의하신 분이 있었고, 그 영상에 넣어봤어요. 크기별로 네? 그, 단가가 달라요? 네. 어, 이런가요? 네. 대충 이제 7,000원, 7,000원. 아. 1 7번 기둥 쪽에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전화번호를 얻는데 아마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로 하는거 원하시는거 같아요 네, 다음 찾은 곳은 초이스주산으로 왔습니다 키로에 9,000원 보시면 되고요키 9,000원 넘거나 어, 삼치는 이제 구이용인데 어, 되게 커요 여기 지금 키로에 8,000원 다먹가라전 정갱이는 요거는 이제 구이용 6마리 들어있는거는 2 5 0 0원 8마리 들어있는거는 한자리 요거는 2 5천원 이런 게에요. 이거 한 마리가 지금 3만 원이고 저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중간 좀 작은 놈인데 네, 저게 한 마리가 지금 2만 5천 원. 반야미는 이제 토대 사이즈 10 마리고 한 짝에 3만 5천 원보시면 되고요. 고등어가 오늘도 저렴해요. 12 마리를요. 여기 한 짝에 5만 원보시면 돼요. 이 사이즈가 4만은 안 돼요. 오징어도 더 불렀어요. 오징어는 20미짜리 여기 한 짝에 지금 5만 8천 원. 한치는 지금 9만 5천 원. 10 마리 들어있고요. 반둥으로 여기 지금 미소 35,000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쪽에 25,000원. 여기 네 마리. 지금 는도 별로 없네요. 1 0 마리 들어있는 게한 쪽에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8 마리 600g 마지막 하나예요. 이거는 18만 원. 일곱 마리 700g 되는 사이도 이것도 한 쪽에 18만 원 보시면 되니요 이런 거는 이제 먹갈 중에서 제일 큰 놈인데 2,000g짜리도 나와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놈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에 5만 원이고. 이제 제일 큰원이로 물어놓은건데 저기 이제 말이 6만원권 나와서 다음 찾은 곳은 C7번 대원수산으로 왔습니다 이건 어제 통발? 어제 아, 오늘 거는 3초가 10만원 남았고 4통 아, 어, 아, 발이에요? 어제 거짓이고 어제 3초 거요 4일이 4천원 넘고 4천원 큰이거 4만원 4만원 4만원 이거 상실해 2만원 네 오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C14번 영남학이에요 이거는 3상자 2만원 이거 세개밖에 없어 어, 그리고 이거는 한가 이게 벚틀뱅이라고 하잖아. 그리 이거 25,000원 강원도 거. 이거 18,000원 이면수 20마리 2만 20 원. 오늘 보통 엄청 좋아. 어제만 해도 열네 마리가 13만 원 했거든. 근데 오늘은 2만 원네 마리에 대구 23,000원 여섯 마리 여덟 마리 2만 원. 근데 엄청 좋아. 교통이. 어, 횟감병원 만오천원. 새우가 단새우가 오늘 2kg짜리, 삼만오천원. 저삐급은 이만오천원. 청어는? 청어는, 만오천원. 니감 엄청 찔러지. 네, 네그드게 새우. 청어, 만오천원. 어? 저거는, 저거는, 이만오천원. 네 오늘 이렇게 노량진 새벽시장 아,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